야, 꽃들왜안 사라져! 사라져! What the fuck?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you gonna do?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스라는 스팀 서바이버 게임입니다 계속해서 몰려들어오는 어, 뱀파이어들한테서 도망치면서 계속 걔네들을 죽이고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어... 어... 어... 어... 어... 이게 국산 모바일 게임 중에 비슷한 장르의 게임이 있거든요? 인디 게임사에서 만든? 어 맞아 매직서바이벌 매직서바이벌 이라는 국산 인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흡사한 장르의 PC버전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쉽게도 한글 정발이 아니어서 영어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들도 다 잠겨있네 기본 스타트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공격해요 알아서 알아서. 이 파란색이 경험치 구슬인가봐요. 잡고, 먹고, 해서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열리고. 아, 한글 패치가 있대요? 그렇군요. 아, 레벨업!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채찍이고, 채찍이 업그레이드. 한번더 때림? 이거는, 성경. 주변에 계속 돌아다닌대요. 도끼는 높은 데미지. 근데 공속이 느리다라고 써있는 건가? 일단 잘 모르니까 다 써봐야 알것 같, 아이 개새 써봐야지 알것 같아요. 오! 어,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사라지네요. 아이씨, 옆으로만 때리니까 불편해. 뒤집었네, 이거. 어? 저 파란색 뭐야? 오오오 어! 강력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라고 하기에 한방인데? 어 이제 슬슬 모인다, 몹들. 자, 자 레벨 업좀 하자. 도끼. 오, 도끼를 던져요. 오. 아, 아 물지 마. 아, 붙어 있으면 도트딜막확 들어가네 이거. 위험한 놈이네 저거. 아 예예예예예예예예예.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 상자. 아우 시끄러! 워 오 돈이 쏟아져 나온다. 이야 뭐야? 채찍. 아, 스킬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한대더 때리. 아, 갑자기 레벨업. 액티브 스킬이 데미지를 막아준다? 야 이거 한글 패치 갖고 오자. 일단 아무거나 선택을 해 봅시다. 아, 방어막이 생겼네요. 어 뭐야? 저 뭐야? 아아 아! 아! 아, 박쥐 때가, 어! 아, 오! 옆으로 싹. 야앗! 아, 애들이 점점 미쳐 날뛰네, 이거. 아, 나 어떻게, 나 죽어. 이게 보통 스킬을 아무거나 여러 개 찍으면 안 되고, 하나를 중점적으로 찍어야지, 좀 효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HP 나왔다. 아, 이거 부수면 아이템 주네. 어, 제 보물상자 주는 애다. 빨리 죽이자. 아, 레벨업! 다이브. 오, 두개 나온다, 이제. 아, 이게 좌우로 공격하네, 채찍질이. 좌우로 공격해. 편하다. 근데 애들 이제 한 번에 안 죽어요. 아, 잘못했어. 도끼, 하나 더 던져. 오, 도끼 흩뿌린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지 말고 조지면 됩니다. 빨리 경험치 돌을 먹어서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이 답이다! 채찍! 채찍이 유일한 범위공격이야 달리기 없어? 달리기? 저건 뭐지? 정뭉치 10원! 하 다이브 계속 업그레이드하자 영구적으로 지속 회전하게 어 뭐야 뭐야 저 식물 뭐야 저거 저 뭔데? 도끼 도끼 흩뿌려 어 서서히 조여온다 저사막인 뭐야? 인스크립션의 사막의 신인가? 여러분들 인스크립션 많이 봐주세요 진짜 재밌게 찍었는데 조회수가 안나 어 뭐야 사라졌어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착한 애들이구나 박쥐 언제 죽어 저거? 어? 죽었다 사 어떤 스킬이 나올지~~~~~ 도끼가 또 나왔네요? 굿. 채찍 오 채찍 데미지 엄청나졌어 좋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아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요 이제 박쥐는 더이상 나오지도 않네 이게 막뭐 컨텐츠라기 보다는 그냥 진 킬링타임용이야 이게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와 애들 많은거 봐 어아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와우 맞다 아 제발 끄아 끄아 으 죽었다 근데 이게 완전 초기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돈도 모으고 능력을 살수 있고 뭐 점점 강해지는 것 같죠? 돈이 생겼어. 파워 업! 하려면 200원, 600원, 300원, 200원, 300원, 200원, 900원, 5000원 있네요? 제정신이야 얼마나 녹아달라는 거야 이거 새로운 직업을 열수도 있어요 이거 10원이네? 이걸로 해보자 원거리 공격 자동 타겟팅되는 원거리 공격 하나 날리는 거네요 채찍이 오히려 낫지 않나? 아, 이,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죽여? 어... 제너레이트 데미징 존 성수네, 성수 일정 영역을 데미지 구간으로 만든다? 맞아? 아, 저렇게 위쪽에서 성수가 떨어지네 성수 갖다 던지네 <웃음> 저기, 한결패치는 닥쳐! 난 지금 이 게임에 집중해야겠어 와, 성수 진짜 구리다 아니 근데 많이 찍으면 영역도 넓어지지 않을까? 후 어? 채찍 나왔다 채찍 도끼도 있고 크로스 이거 뭐지? 십자가? 처음보는거 한번 써봅시다 뿜. 오 부메랑 야 누가 십자가를 졌다 굴었어 연속으로 딜이 들어가는건 참 좋은데 핫! 먹었다 먹, 뭐, 먹은게 아니라 레벨업을 먼저 했네 파이어 윗 위... 완드 불타는... 몽둥이 랜덤한 적이 불탄데요 아주 강력한 데미지 알이고시끄러보라 성수 아파이어볼 날리는 거구나 어 이거 불덩어리 좀 좋아보이는데 구매랑도 나쁘지 않아 구매랑이 날라가면서 되돌아가면서 애들한테 데미지를 많이 줘요. 아이씨! 아야! 어나왜왜 왜 풀피가 됐지? 아아! 왕관 경험치를 7% 더었습니다. 매직 완드 원거리 공격 하나 더. 어두 개씩 날라가네 이제. 개쓸모 없어. 아니 이 캐릭터 왜 이렇게 꽂았어? 범위공격을 달라고 야 몹은 30마리씩 나오는데 찔끔찔끔 싸서 어느 세월에 다 죽여 이거 나중에 관통사으로 바뀌려나? 만렙 찍으면? 잠깐 내가 미션을 너무 받고 싶은데 지금 미션 못받거든요? 좀. 헛! 성경! 성경이 짱이야 아니 근데 확실히 부메랑이 꽤 괜찮은데? 부메랑이... 자, 돌아가면서 딜을 다 주니까 방어구는 솔직히 필요 없고. 완드 이거 풀로 찍어 보자. 뭐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기본 공격 마스터 해서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보자고. 이씨 뒤지겠다. 핫! 버갓. 흠. 에? 뭐야? 와! 스테게 스킬! 에, 다섯 개? <목소리> 미쳤다. 우와. 이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지? 다 주는 거지? 와우. 뭐뭐 뭐 하지? 채찍은 솔직히 어, 의미 없는 거 같은데. 경험치로 가자. 경험치. 아, 경험치 먹어서 빨리 성장할 거야. 어, 저기 풍닥이 있다. 어! 역시 싸울때는 먹을게 중요해 잘 먹어야지 잘 싸우지 다이브계속 야 성수도 은근히 도움 많이 되는거 알아? <웃음> 어? 이거 처음보는게 나왔어요 HP 최대 HP 10% 증가인가 이거? 일단 난 십자가가 너무 좋으니까 십자가를 계속 찍자 오 십자가 두개씩 나온다 이제 오 이제 애들이 잘 안싸요 내가 죽이는 속도가 꽤 빠른가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매운거 먹었어 나 매운거 먹었어~~ 하 파이어~~ 뜨거운 음식 먹었더니 HP 채워주음과 동시에 입에서 불을 내뿜네요 자 이제 누가 배 파이어지 새로운 아이템들이 열리고 있어요 투사체 속도 10% 증가 범위 20% 증가 범위 20% 증가해보자 오 성수 범위 봐더 많이 뿌리고 영역도 더 넓어졌어요 아니 뭐 자석같은 아이템 없어? 아이경험시도를 하나하나 먹기 되게 귀찮네 좋아 투사체 속도 증가 꽃들 다 죽여 아 얘들 이거 죽일 수 있는 거 맞아? 뭔가 딜은 들어가는데 안 죽는데? 왜 이렇게 쎄? 그냥 자동으로 사라질 때까지 버티는 수 밖에 없는 건가 사마귀 죽여보자 사마귀 헐 아, 레벨 업 일반공격 레벨 4와 사막이 데미지 안들어가는거 봐. 오! 죽었다! 과연... 아 기본? 스킬 하나... 뭔가요? 뭔데 저게? 기본공격? 맞네 이제 투사체가 더이상 늘어나지않고 데미지가 10증가합니다 아이 회복탭을 왜 먹어? 이건 뭐야 오 뭐야 이거 적을 얼릴 수 있네요 딱히 의미 없어 몸 머리 하는게 좋은데 자, 미션 이제 받아야 돼나좀 여유 있으니까 아무 무기나 만렙 만들기 만렙이 몇인데? 기본을 만렙 찍자 지금 이게 제일 높으니까 레벨이 아, 8이 만렙이에요? 오케이 찍어볼게 뭐야 뭐야 뭐야 왜 갑자기 많이 나와 왜왜왜 왜, 왜 갑자기 많이 나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많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어 저기 저기 이 구슬 많다 정신우세요 냠냠 쩝아 폭풍 레벨 업하 아, 인플릭트 데미지가 뭐야 모든 기본 스피드 10% 증가 그냥 데미지 증가예요 데미지 증가가자 오야 방금 박쥐 녹는거 봤어요? 개쩔었다 와 역시 이게 구매량이 좋다니까 캐릭터 이동속도 10% 증가 빨라진 거 같냐? 큰 차이는 못 느끼겠다. 이. 와, 성수 아가졌죠 야, 이 성수가 뿌리네. 성수 무시해서 미안하다. 나. 아왜 파이어 완드가 갑자기 막 계속 나오냐? 아까부터 레벨업 할 때마다 자꾸 이거 찍으라고 막 나오던데. 추라이, 추라이. 이거 봐, 계속 나온다니까. 일단 일단 기본 마스터 빨리 하자. 이제 레벨 7이니까 한 번만 더 찍으면 만렙이고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어, 저흰 흰색 박쥐 있어요. 저 뭐지? 어메. 오 이게 평타 업그레이드. 평타 업그레이드 많이 하니까 좋네. 전체 세피드 증가 10%. 전체 데미지 증가 10%. 데미지 증가지. 아아, 아, 아, 살짝 물렸는데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밸런스냐? 이씨 뭐야? 저 사막이 왜 이렇게 커? 크고 아름다워.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몬스터들이 선을 좀 세게 넣었는데 맞네, 맞네. 일단 미션은 달성했어요! 야, 꽃들왜안사라미쳤냐 고! 길이, 졌 으. What the fuck?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a a t w 야는 와, 개징그러워. 사막이 언제 죽어? 죽었다. 빨리 먹어. 성스러운 해팅 바이블. 빨리. 오! 성경이 세 개로 늘어났... 선... 성수! 덧 뿌려줘! 애들을 성수로 다 조져줘! 이거 경험치도 안 먹으면 막 사라지고 그래, 혹시? 나중에라도 먹을 수있겠지 저거? 와그 만터한 해골 다 사라졌네. 야, 짝짝 오른다. 성수 와야 바이블 몇 개야 지금 여섯 개야. 일단 바이블부터. 뭐야 이거 왜왜왜 왜, 왜 계속 레벨업을 하는 거야 이거? 어? 어? 어? 버그 걸렸나? 버그인가? 에? 에? 성경 맞네. 뭐, 뭐야? 왜왜 왜 이래? 응? 응? 오야와성경몇 개야? 미쳤다 아니 이렇게 급성장을 한다고? 너무 좋은 걸? 이동 속도 증가 10%. 어야 이건 아니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성수 성수 지켜주세요. 성수야 저를 지켜주셨어서 성수는 이. 야, 딱 먹었지. 내가 이걸 봤지? 짤 음, 음, 했네. 야, 야, 이게 몰려오냐? 왜 야? 아이씨 옆으로 피했어야 됐는데, 아, 욕심부리다가 가운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재밌네. 으, 야, 미션 성공. 자, 이제 한글 패치 하러 가봅시다. 오, 한글 패치 됐다. 오, 레벨당 데미지 5 증가. 레벨당 받는 데미지 가 감소 1. 재료 회복. 회복? 회복이 있어. 쿨타임. 와, 근데 다 엄청 비싸요. 이거, 만렙 찍으려면은 무조건 노가다 엄청 해야 돼. 일단 아무것도 찍지 말고 캐릭터 언락부터 해보자. 110원. 600원. 특징이 있네. 매 5레벨마다 10%의 경험치 추가. 10%의 데미지 추가. 기본 무기는 룬 트레이서. 그게 뭔데? 매 5레벨마다 투사체가 10% 가서. 이거 해보자. 엥? 어? 맵이 생겼네요? 조용하고 긴또 서가는 치킨을 위한 휴식. 왜 언제 치킨 얘기가 나오지? 어? 쟤 뭔데? 오, 자폭한다. 오, 야, 이거 관통샷이네? 되게 좋다. 아아 바로 레벨업! 여기. 심지어 반사돼요, 이거? 마늘! 캐릭터 주의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넉백 저항과 빈결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군요. 마늘로 가봅시다. 미묘한 딜. 오! 오, 녹는다! 오 내가 바로 마늘이요. 이 우매한 뱀파이어들. 마늘 맛좀 보시라오. 시금치였어 이거. 십자가. 이게 지금 맵이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 죽어라. 우매한 것들. 와나딜 하나도 안 박혀. 비비는데. 너무 좋은데? 핫. 범위 40% 증가. 공격력 2 증가. 파! 이것이 마늘의 힘이다 여러분 마늘 많이 드세요 와우 십자가까지 역시 한국인은 마늘이지 김치에도 무조건 들어가는 마늘 아 이지 이지 아 이..이런말하면 안되는데 말하자마자 뒤져 이제 슬슬 강한 애들 나올것 같은데 어 나온다 나온다 말하자마자 나오네 어 근데 아직까진 괜찮은듯? 어? 얘네도 녹는데요? 적을 얼립니다 범인의 적들을 공격합니다 비둘기 오야 비둘기 개쎄 오지마라 세균들아 저게 무슨 뱀파이어야 코로나지! 병균덩어리 같은데? 조사체 개수가 증가합니다 아직까진 순조로워 와 진짜 피 하나도 안나네 미쳤다 공격력 5 증가, 공격속도 20% 증가. 수사체가 늘어나진 않네. 코로나나 뱀파이어나 피말리는 건 똑같잖아요. 맞나! 그런 공통점이. 어, 야야야, 미라는 안 죽어. 어, 미라. 어, 마늘 데미지 버틴다. 이제 비벼야 할 때가 온 건가. 거리 유지,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오옷 어? 초사체 1 증가, 범위 40 증가, 하얀 비둘기부터 먼저 찍어 보다 하얀 비둘기 좋다. 딱딱딱딱딱딱딱딱 십자가 좋아. 공격력 5 증가, 지속 시간 0.3 초 증가. 좋은데, 네, 기본 공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무작위 적을 공격합니다. 번개반지. 오! 번개반지의 힘인가? 아이고, 자석 아이템 같은 거 없어? 수사체 하나 증가! 아이관통샷이 진짜 개사이라니까 마늘도 사기고, 지금 나 지금 되게 완벽해. 나 장수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뱀파이어 이 정도 몰려오면 그냥 죽어야 되는거 아니야 언제까지 막아? 나 밥은 언제 먹어? 이정도면 그냥 세계 멸망했지 포기해 초사체 하나 더 증가 초사체 하나 더 증가 복제반지로 가야지 그러면 와추사체 짱많아요? 지금? 후후! 되게 지금 쏘는 소리도 되게 얍실하거든? 마늘 쿨 타임 0.1초 감소, 공격력 1 증가, 공격 범위가 10% 증가합니다. 공격 범위 증가. 와 미쳤다. 너무 잘도아 하얀 비둘기. 가자 하얀 비둘기. 엘리트 몹이다도져 아우 야 상자 소리 저거 어떻게 못 줄이냐 너무 크다. 효과다요줄이면 상자 소리가 줄거라고? 대신에 이 쏘는 맛도 사라지겠지 안돼 쏘는 맛을 포기할 수 없어 풀타임 8% 감소 일단 룬트레이서 만렙 찍고 시작하자 이거. 아 스킵이 있어? 스킵이 ESC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이 관통샷이 진짜 완전 좋아 애들이 몹이 모이지를 않아 아야. 아유왜 이렇게 아파요? 잠깐 스쳤는데. 슉슉슉슉. 슉슉슉슉. 슉슉슉슉. 만만하다, 만만해. 오오오오 야, 잠깐만. 자폭, 자폭 귀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음! 비둘기도 지금 되게 은근 열일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라고 하기엔 너무 대놓고 쏘고 있었다고 한다. 잠시 레벨업 좀 합시다! 이렇게 많이 잡는데 왜 레벨업을 못하는가 오오 이제 좀 온다 오좀 온다 이거지? 오오 오, 근데 다 녹았어 와 정신차리고 보니까 다 녹았어 또 자체 한계 증가 범위 40% 증가 무슨 범위가 증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늘어나면 좋은거겠지 빨리 죽여줘 비둘기 짱오 뭐야 통닭이뭐 나왔어 야 관통샷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와 경험치 돌와 <웃음> 와, 데미지증가와 미쳤다. 올려오는 듯 하지만 금세 다 녹아버리죠. 야, 씨. 이제 경험치 획득량 증가. 얼리고. 와 미쳤다. 와 나래? 경험치 차는 거 봐. 하하하하. <웃음> 야! <웃음> 쿨타임 8% 감소. 어, 잠시만요. 오, 깜짝이야, 씨. 잘한다, 잘한다. 지속시간 0.5초 증가. 룬틀에서 드디어 만렙 찍었습니다. 잉? 왜또 갑자기 레벨업을 해? 전체 쿨타임 8% 감소. 잉? 갑자기 또 레벨업 지옥이야. 어어 경험치 획득량 7% 증가. 어, 공격력 10% 증가. 야, 엘리트 몬스터가 다가오질 못하네. 후후! 다 죽어, 다 죽어! 수사체 속도 10% 증가. 와, 미쳤다, 진짜. 어, 상자다. 오늘 엔딩 보나? 따따따따 압 경험치 증가 ESC 누르면 스킵된다며 왜안돼 번개반지 이제 슬슬 찍을까? 어, 이제 슬슬 많이 온다 많이 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애들이 빨라! 오, 애들이 빨라! 너무 빨라요. 범위 100% 증가, 공격력 10 증가. 어이구, 어이구. 어, 근데 잘하고 있어. 잘 해내고 있어. 잘한다 플리. 잘한다 플우 와, 전체 범위 10% 증가. 와, 경험치들 진짜 미쳤다. 겸시 획득량 계속 늘릴게요 빨간돌이 바로 레벨업 하는거야? 라고 하긴 내가 아까 빨간돌 먹었는데 바로 레벨업 안했었는데 이상하다 하얀 비둘기 공격력 10% 증거 이놈 왜 안죽냐? 빨리 죽어라 우매한 박쥐 박쥐 죽어! 와 하얀 비둘기가 이제 더이상 비둘기가 아니에요 제트기가 됐어요 어, 뭐야 저거. 불 뿜는 건가? 와! 불닭볶음면의맛이구나 공격력 10% 증가. 야 근데 아까 엘리트 박쥐 죽었는데 상자 어디 있어? 엘리 엘리트 박쥐 안 보이는데 왜 상자를 못 먹었지 내가? 아 보석을 떨궜어요. 상자를 안떨고고 쓰레기였네. 어 많이 오는 듯하면서 정신 차리고 보면 없어져 있어 애들이다 어 많이 온다 해서 당황하고 눈딱 깜빡하면은 애들이 다 사라져 있어 아 진짜 진하게 많이 온다 아 우리 비둘기 열리래요 미안한데 길좀 뚫어줘요 길좀 뚫어줘요 얘들아 슬슬 위기야 위기 아니야 위기야 와이돌 많은 거봐씨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제 경험치가 안 올라. 아 빨간 돌이 확실히 많이 주긴 하네. 공력력 10% 증가. 어이야야야야 매두사머리. 에이 이건 아니지. 에헤이 에헤이 진정. 매두사머리 이동 속도 너무 빨라. 어미 10% 증가. 와 비둘기가 싹싹 지우는 싹거 봤어요 방금. 오케이 공격 속도 증가. 어 공격 속도 증가. 상자 상자. 헤이. 반 반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반지 이제 만렙 찍을 때 되지 않았냐? 반지 아직 한참 남았네. 오렙이네. 어, 공격속도 증가. 공격속도 뭐, 언제까지 레벨업 돼? 뭐야? 다 찍은 건가? 이제? 미션을 안 본다고? 미션 또 있어? 마늘 만렙 찍기? 마늘 따위 찍지 않는다. 십자가 간다! 하얀 비둘기 만렙! 왜, 왜 갑자기 또래 미친 레벨업 지옥이야? 범위 10% 증가. 정치 획득량 증가! 시, 시, 십자가! 끝나는 말은 쿨타임 감소! 에, 에, 트들한 번들! 죽어! 다 죽어! 와, 야, 이 녹는다. 이, 이 정도면은 뭐, 이거, 깨겠는데? 근데, 어, 어떻게 깨는 거야, 이거 엔딩이 있기는 해? 쿨타임 감소. 와, 진짜 세다, 근데.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웃음> 와, 이게 뭐야. 빨간보석 와 이제 빨간보석 먹어도 많이 안차는데요 빨간보석 보석도 급이 있나? 어야 야, 잠깐만 어이 잠깐만 어 깜짝 놀랐네 어이 나나피 채워야돼 뭐야 저 마녀 피 채우는거 죠 아, 일단 이 마녀부터 빨리 죽여봐 이거 마녀 왜 안죽어? 오케이 쿨타임 감소 어 죽었다 와 계속 하나씩 주네 짜다 진짜 빰 마늘 아까 다섯 개 뜬게 진짜 레전드였구나 범위 10% 증가 아니 나 범위 10% 증가 한 500번 찍은거 같은데 왜 아직도 레벨 5야? 아닌가 내 착각인가? 저 통닭좀 주세요 아저씨들! 아까 그 육즙 팡팡 하는 그 고기 있잖아 어딨어 그거 마늘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물려 마늘 말고 어얘 뭐야 이상한 애 나왔어 어 잠깐만 얘 자폭병 저 미쳤나봐 저거 왜 저래 엘리티야 일단 빨리 죽어봐 니가 죽어야 통닭을 먹든지 할수 있어 방금 해골 뭔데 쟤왜안 죽나 아이고야 와, 이 엘리트 진짜 안 죽네. 징하다 죽었다. 막아! 아또 하나야. 빈. 토끼는 필요 없는데. 아니야, 근데 얘도 은근 열일 했을 수 있어.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은근, 열일 했을 수 있어. 아, 관통력이 증가하네, 이거? 뭐 이러면더 많은 애들을 때릴 수 있는 건가? 하앗! 하앗! 하앗! 저거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우 오! 어, 저기 통덩 있어. 늦내끝 오! 하나 더! 늦내끝풀피다이 너무 달달하고 역시 치킨은 단짠단짠이지! 아저 자폭 마녀가 은근히 무서워 이동 속도가 완전 빨라가지고 정신 놓고 있으면 바로 내 옆자리에 있다니까. 어 뭐야 왜 슬롯이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이거 다 찍으면 이제 만렙 찍는 거야? 어 벌써? 아나더 하고 싶은데아나잘 녹는구만에. 아니 여기에 왜 상자가 오? 오우... 왜 계속 올라가? 되게 어? 이러면 바로 만렙 찍어버리는거 아야자 ESC좀 보자 아니 만렙 찍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레벨업을 하면 알겠죠? 아아.. 도끼가 아직 아니, 만렙이 아니구나 빨리빨리 넘어가라 도기 이제 만렙 아이고 경험치 돌 먹는 것도 일이다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뭐야? 아, 이제 레벨업 할 때마다 돈 아니면 체력을 주네. 일단은 여유 있으니까 돈부터 모으자. 뭐 순식간에 죽어도 그건 내 팔자지 뭐. 우후! 야, 이거 반지도 개꿀이네. 반지. 반지 번개 범위 공격. 와! 와! 애들이 막 엄청 몰려오는데 별로 안 무서워 와어 <웃음> 이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케이 25골드 오늘 떼돈 좀 벌어보자고 25골드 플레임은 절대 쫄지 않아요? 뭐야 이게 코인 획득량이 10 증가합니다 어 뭐야 상자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이 늘어났네 와야 이제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이제 진짜 장난 아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계속 돈이다 피안 채울 거임 어야 엘리트 몹이 너무 빨라 나한테 붙는 속도 봐봐 아쟤 넉백이 안되네 그러고 보니까 어? 넉백이 안돼 저 인구 아우 씨, 하지만 25골드 계속 간다,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오케이, 25골드 성장하하하하하 나... 뭐야, 이뭐하하 뭐예요? 처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예스 드디어 바라던게 나와 나왔... 와 진심? 아니 도끼가 저렇게 나간다고? 배 떨어 와와 도끼 열심히 레벨업한 보람이 있구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뒤에서 막 코로나들이 치고 올라오네 와 미쳤다 이거 아 이제 근데 진짜 죽을 때된거 같아요 이제 애들, 애들이 안 녹는다 이제 어 녹는데? 뭐지? 왜 녹지? 치킨 먹었다! 어 이제 진짜 안녹는다 진짜 안녹는다 진짜 큰일났다 비둘기야 제발! 힘을 줘 나에게! 비둘기가 지금 극딜 다 하고있어요 이, 이 좁은 범위를 계속 유지시키고있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비둘기야 제발! 비둘기야! 힘내! 25 골드! 25 골드! 25 골드! 25 골드! 25 골드! 25 골드!!!!!!! 야이 미친 애들 안죽는데요? 애들 안죽는데요? 지금 넉백으로 버티고 있어요 넉백으로 애들이 죽지는 않고 그냥 넉백으로 버티고 있어요 죽고 있는겨? 아니 죽는거 같기는 한데 왜 경험치도를 안 떨구지 이제? 와선 넘네 애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건 맞아 이거? 이제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 으아! 제발! 비둘기야!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뭐야 뭐야? 뭐지? 아 이게 깬 거예요? 아 30분을 버티면 깨는 거야? 아 근데 나 죽었는데? 아 스테이지 컴플리트라고 뜨는구나 게임 오버가 아니라 아 근데 뭐야 저 사실 사시, 사 사시, 사실은 아 이게 엔딩이에요? 구매한지 한 시간만에 엔딩 봤네오개 어... 어, 재밌었고. 오 어, 지금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네. 와. 어 이제 환불하자. <웃음> <웃음> 아 이거 근데 시간 때우기용으로 진짜 좋아서 나중에 막아나 진짜 녹화하기 싫다 하면 이거 하면 되겠네. 지금은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컨텐츠 녹화를 했지만, 뭐, 나중에 또 플레이 하다가 레전드 찍으면은 유튜브에 가끔씩 업로드 하더라도, 킬링타임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3,000원 벌었네. 어손 떨려. 자, 뱀파이어 서바이버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앞서 해보기구나 이게 정식 발매될 때까지 함께 쭉 가보도록 합시다. 매우 미래가 기, 기대가 되는 게임이네요. 재밌었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